먹는다는. <목소리도> <웃음> 아, 알았어. 니발떼는다니까 네 <웃음> 예, 저는 희 오늘 이집트 다합에서, 어, 스쿠버 다이빙, 강습을 하러 갑니다. 지금 다합에 온지한달 지났는데, 뭐, 이제 가요. 와이프가 물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예, 그물 공포증 아파리가 물 공포증을 이겨내는 예, 물 공포증 극복기 예, 지금도 시작합니다 에스케리 <목소리> 자 이제 저희가 강습을 배울 곳에 다왔습니다 다리 건너면 바로 앞에 있는 오르카라는 데입니다 오르카라는 데서 저희는 강습을 받습니다 왔어요 <목소리> 오르카 <목소리> 오늘은 저희 이론교육만 받을 거예요. 아, 어, 이런데서 보고 오. 있습니다. 이빙 j o y Enjoy! Enjoy! e n j o 는 Enjoy! e 자 j o y e Enjoy! Enjoy! Enjoy! 도 1 0분 휴식시간입니다 후 50분 동안 동영상 봤어요 여러분 정말로 안좋은 자세 지금 가고 있습니다 와이프씨 오늘 저희는 머리가 많다고 어제 이제 처음으로 바다에 들어갔다가 다이빙 첫날 끝내고 지만막 축을 랍니다 그래서 다고 어, 굶나 같이. 죽겠어요, 근육통. 예, 여러분, 운동하세요, 평소에. 어? 어? 분, <웃음> 아, 등이 너무 아픈데. 계속하면 더 아픈 가척추 같은 네? 아. 네. 아. 네. 아. 아. <웃음> 아. 아. 예, 저희 와이프는 갈 때마다 소화가 안 돼서 소화불량 아니죠 긴장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달라고 하냐? 그러니까 항상 등을 두드려줘야 합니다 거의 신생아 수준이죠. 거의 신생아 같이. 위에, 위에 위에 그럼 위에 밑에. 내가 지금 매니저예요. <목소리> 네 번째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가는 길입니다. 내일이 드디어 마지막이고 저희는 내일 캐년과 블루호를 갈 겁니다. 어, 너무 너무 이쁜 곳이라니까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스쿠버 마지막 날이야. 잘하고 올게. 예, 여러분, 저희는 오늘 스쿠버 5일째 마지막 날입니다. 어드밴스 대충 끝나고 오늘 펀 다이빙하러 마지막. 펀다이빙 두깡띠로 나갑니다 오늘은 블랙홀이랑 블루홀? 음.. 검지 않아요? <웃음> 푸른색이에요 블루랍니다 블랙이 아니 블루홀이랑 캐년 어, 예, 뭐 이쁘다는 곳에 오늘 가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약간 긴장되고 좋은거 본다니까 좋긴한데 뭔가 마지막이라니까 떨리고 뭔가 잘하고 와야지 조심하고 와야지 싶습니다. <웃음> 늘 가던 곳이 아니고 연습하던 곳이 아니고 새로운 곳이. 새로운 곳은 언제나 딸리는것 같아요. 예, 여러분 그 식상하죠. <웃음> 지금 현재 시간은 일시 7시 아침 7시3 0 분입니다. 아또 오늘 오늘은 확실하게 저 이제 다이밍의 모든 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발전은 저희의 모습, 성장 스토리, 예, 와이프의 물 극복기. 물극복기. 예 바로 시작합니다. Let's get it. Let's get it. Hello. h a o h i t s 그들은 차가 더 위험한거 알지? 저희는 드디어 다섯 번째 스킨 스쿠버 강습을 모두 마치고 이제 다시 호르카로 갑니다. 네, 소래가 왔네요. 안민 것도 안 해. 자 드디어 오늘로써 오일째 강습이 끝났는데 소감 한마디. 음 쉽네요. 하세요. 어, 네. 어렵습니다. 하지만 좋은 강사님을 만나면 하실 수 있습니다. 저처럼 물을, 저처럼 물을 부서하시는 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서야 돕는 우리 남편. 미는 척하기.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스 다이벌입니다 안네 엑스라지 안엑스 엑스라지. 엑스 엑스라지. 엑스라지. 엑스라지. 엑스라지. 아스라지 엑스라지. 엑스라스라지 엑스라지. 엑스라지. 엑스라지. 엑스스 이걸로 끝입니다. 스쿠버 다이빙. 다음에 폰 다이빙 하러 올 겁니다. 이상. 들어갔어요.